갈래? 싱크. 여기는 가좌역모래내 시장입니다. 옆에 꺽다리와가고 있습니다. 아니 이제 언덕 앞아지 야ææææææ!! 가지 a 무 맛있어요. 어 숙이었네 음! 계란의 흰자 느낌이야. 아 어, 이거는 그 내장 그냥. 술 마실 분이지.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장들이 있고 위에도 장이 쫙 있어요 저는 17,000원이고 형은 15,000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얼마일지? 2 2 0 0 0원 22,200원? 그럼 내가 이겼네 둘다 둘 확실히 많이 틀리긴 했지만 옥수수콘! 어? 옥수수콘. 고추? 옥수수콘. 아, 옥수수콘! 옥수수콘! 어치즈 들어서 아태치가막 좀 <체다지 난가>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아까 촬영한 게 31분이었거든요. 56분. <웃음> 22분 만에 어, 1차가 어, 끝났습니다. 범룡 <웃음> 슈퍼. 재원이 형이 오늘은 인데요, 이 시간에. 왜일로 <웃음> 내가 구말숙을 만나자고 지금 어? 뭐 한다고 내가 씻고 나왔지? 그냥 모자 쓰고 양치만 하고 나올 건데 어? 구말숙을 만난다고 내가 메이크업까지 하고 어? 내가 지금 어? 널 만나겠다고 아니 날 만나겠다가 아니라 먹으러 온 거잖아요 아, 그건 맞지 <웃음> 돈배 수육같이 애월사시애월사시 근데 원래 이거보다 더 이쁘게나 와요 그니까요 이렇게 분말식이다 쳐먹어가지고 <웃음> 메이크업도 옛때면 하고 아 진짜? 그냥 나그러 아니 네가 한거야 그래서? 어떡해 <웃음> 어? <웃음> 아, 머리도 만진거야? 어 아니 만질줄 아는 애가 맨날 그러고 나왔잖아 <웃음> 어이거 너나 만날 때 이쁘게 하고 와? 그건 아, 안 그래요 그니까 연어 연어 연어 연어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다 노량진 과자. 근데 노량진은 문제가 고향에서 그 취하잖아. 나갈 수가 없어. 미국처럼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해산물 때문에 먹고. 신기하게 애들이 노량진에서 마시면 중간에 안 도망가요. 먹갈수 없는 곳이었어. 다 같이 나가야 되는 사이. <웃음> 절 위에 남겨놓은 딱새우. 뭔가 문어가 고톡스 맞은 것처럼 탱탱해. 야, 역시 요리 유튜브는 다르다 귀여워 <웃음> 이거 치즈지란 말이에요. 치즈 이거 보이세요? 대박이에요. 너무 맛있다. 여기 아까 전에 주인장 나오라고 소리 시켰잖아요. <웃음> 누나, 나 그런 적 없어. 근데 여긴 차분개비가 맛있어요. 지금 완전 전세됐어요. 아무도 없어요. <웃음> 이 시각 세계였 뭔가 방을 맛이 나요. 네 이렇게 시장 투어 거기도 시장이었나? 마지막에 <웃음> <웃음> 하여튼 시장투어와 이렇게 해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꾹 눌러주시고요 아 이렇게 들어 좀 해놓고 아그 <웃음> <웃음> 아, 고말쏘TV도 <웃음> 아, 고말쏘 t v 가 아니죠 고말쏘 <웃음>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웃음> <웃음> 난 어디든 좋아